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시계를 리뷰하는 품앤워치 입니다 오늘은 파일럿특집 시간 두 번째 리뷰입니다 어, 저번에 리뷰했던 세이코 시계가 약간 알이 작고 기계식 시계인데 반해 오늘 소개할 모델은 알이 약간 크고 코치식 시계이니 어, 두 시계간에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어, 재밌을 듯 합니다 어, 시계 스펙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계모델 이름은 어, 시티즌 AW1360-12H 케이스 사이즈는 음, 대략 44mm 두께는 10mm 입니다 러그 사이즈는 22mm 이구요 어, 여기 있는 이 러그트러그는 약 51mm 입니다 글라스는 음, 미네랄 글라스 방수는 어, 10기압 방수 입니다 제가 자주 일본 시계 리뷰를 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일본 시계들의 어떤 절반 이상은 대부분 10기압 이상의 방수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드레스 시계도 물론 포함해서요. 그 스위스 브랜드 시계들은 좀 드레스 시계인 경우 보통 생활방수거나 5기압 혹은 뭐 3기압 정도의 방수가 많은데요. 그 점에, 그 점을 감안하면 일본 이런 시계들은 좀 방수력에서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무게는 가죽밴드 착용시 대략 80g 정도 어, 어쨌든 이게 케이스는 조금 있지만 그 가죽밴드로 인해 굉장히 뭐 착용시 쾌적한 무게죠 시계의 사이즈와 무게는 제가 직접 측정했지만 실제와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시계 모습과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얼이 어, 좀 독특한데요 안쪽 원에는그 시를 표시하는 아라비안 인덱스가 어, 두 개가 있네요 그 안쪽에 있는 1부터 아니 10, 3부터 24는 오후를 나타내고 바깥쪽에는 1부터 12까지는 그 오전 시간을 어,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쪽에 있는 이 5부터 55까지는 어, 분을 표시하고 있네요 그 저번 리뷰에도 언급했지만 독일의 시계 브랜드 중에 스토바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플리거 타입 B의 다이얼 디자인과 뭐 흡사하진 않지만 어쨌든 비슷한 컨셉의 어, 다이얼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12시 방향에는 그 파일럿 시계에서 흔히 보이는 삼각형 인덱스가 있고 3시 방향에는 날짜 창이 있네요 이 날짜 창이 이렇게 3개가 연달아 있으면은 어? 이거 날짜 좀 헷갈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오늘 날짜는 이렇게 가운데 있고 이렇게 또 따로 삼각형으로 표시 해서 어 그렇게 헷갈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날짜 창이 이렇게 넓게 뚫어져 있으면은 날짜를 보기에 굉장히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 다이얼 색깔이 약간 그 매트한 재질의 어두운 회색? 약간 카키빛 느낌의 어두운 그 색인데 이게 갈색줄이랑 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핸즈가 어, 시침은 이렇게 두껍게 했고 붉게 테두리를 처리했고 이 분침은 검은색 테두리 처리를 했네요. 이게 시계를 만들 때 어, 신경을 어느정도 썼다는 얘기예요 초침에는 끝부분에 이렇게 빨갛게 에, 따로 이렇게 칠을 해놨네요 어, 케이스와 어, 스트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케이스가 이 옆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폴리싱이 굉장히 잘 됐어요 이게 어, 실제로 보면 은 무광이거든요? 무광인데 유광에 가깝게 이렇게 폴리싱을 했습니다 이 테두리 부분도 되게 부드럽게 이 폴리싱 처리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일반 저가식에서는 흔히 볼수 없는 조금 약간 독특한 폴리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약간 반짝이는 어, 유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 옆에 이 용두 모양은 양파 용두는 아닌데요. 양파 용두는 이렇게 안쪽은 뾰족하게 들어갔고 이 바깥쪽이 약간 이렇게 넓게 펼쳐진 용두인데요. 어, 뭐그 모양의 용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용두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시계 조작할 때에는 어,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어, 크기입니다. 이 용두가 또 너무 크면은. 이 용두가 케이스 밑보다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게 손등을 눌러서 아플 수 있는데 뭐그 정도 크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게 시계줄은 시계줄을 좀 이제 보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 재질이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잘 휘어지고요. 어... 이건 시계줄에 관한 얘기는 이따 착용하면서 어 다시 한번 어 하겠습니다. 이 뒷면에는 이렇게 시티즌 에코 드라이브 시계에 있는 이 지구 마크가 어, 있네요. 어, 무브먼트와 시계 조작법 그리고 야광 테스트까지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브먼트는 이 칼리버 시티즌 칼리버 어, J810이고요. 어, 에코 드라이브 무브죠. 그래서 이제 빛으로 어, 충전하는 시계고요. 이걸 한번 충전하면 약 8개월 8개월간의 어떤 시계가 움직이는 그 동력을 축적합니다. 한달 허용 오차는 약 15조 정도고요. 어, 조작법은 뭐 굉장히 쉽죠. 이런 단순한 기능의 시계는 자 이렇게 1단을 이렇게 뽑으면은 이렇게 아 얘는 1단을 이렇게 뽑으면 아 지금 2단 뽑은 상태인데요. 2단을 뽑으면 이렇게 시침이 시침과 분침이 움직이고 길단을 뽑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아래로 돌리면은 이렇게 날짜가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야광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이 약간 음, 밝은 상태긴 하지만 이렇게 축광을 하면은 자 이정도로 지금 야광이 밝아지는 걸볼수 있는데요 불을 끄고 한번 다시 자 방안에 방안에 조명을 끄고 다시 어 축광 을한 다음에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어 충분히 어, 축광이 된 상태에서 야광을 보면 어 충분히 야광이 어, 빛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밝은 상태에서 방에 이제 조명을 껐는데요 약간 어두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어두운 상태는 아니거든요 아주 어두운 상태가 아닌데도 이정도 밝기면은 충분히 야광의 어떤 밝기는 확보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어, 착용샷을 했는데요 그동안 시계를 착용을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어, 여러 시청자분들이 착용 시계를 착용한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리뷰할 때마다 착용샷을 어, 동영상 중에 어, 넣겠습니다 이게 그 아리 시계 다이얼 크기가 44mm 정도라고 했는데요 어, 제 손목 사이즈는 어, 16cm 입니다 한국 성인 남자 평균 손목 사이즈가 16.5cm 정도라는데 저는 평균보다 약간 뭐 작은 정도. 그러니까 손목이 15cm 정도 때는 약간 뭐 멸치 손목, 뭐 난민 손목이라고 하는데 그건 되게 얇은 분이고 17cm 정도까지도 평균인 것 같아요. 16.5에서 17.5. 이제 17.5가 넘어가면은 조금 손목이 좀 크신 부분 분들. 자, 이 시계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이 가죽줄인데요. 이 가죽줄이 뻣뻣하면은 그 계속 손목을 이 양쪽에 이렇게 좌우해서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조금 요거를 광각으로 찍겠습니다. 이 손목 양쪽을 이렇게 이쪽에서도 손목을 조여고 오 이쪽에서도 손목을 이렇게 조여오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시계줄은 두꺼운데 이게 굉장히 어 부드러워요. 어 혹시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죽줄이 좀 얇으면 은 손목을 좀덜 조여오지 않느냐 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죽줄이 얇은 것 중에서도 이게 손목을 되게 조여오는 가죽줄 재질이 있어요 그런 거는 진짜 막 시계 차고 있으면 손목이 아파요 근데 얘는 두껍지만 그렇게 손목을 어, 조여오는 느낌이 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보통 시계를 처음 가죽시계를 처음 받으면 은 처음 참이 가죽줄이 길들여 있지 않아 가지고 조금 조여 올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이, 이게 새 제품이거든요 근데 처음 찾는데도 전혀 이 팔을 어, 조여 오는 느낌이 없습니다 자뭐 이렇게 해서 착용샷을 했는데 어, 어떻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약간 뭐 반간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그렇게 큰 느낌일까요? 근데 요즘 사이 요즘 시계들은 되게 사이즈가 크게 나오니까 자 착용샷은 뭐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 여태까지 리뷰했던 대부분의 시계들은 개인 저는 개인적으로 착용감을 굉장히 중시해서 40mm 이하 사이즈의 다이얼이 좀 작은 사이즈를 주로 리뷰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다이얼이 43mm이지만 이렇게 큰 시계도 가죽 스트랩을 써서 가볍고 이렇게 가죽 스트랩의 어떤 퀄리티만 보장된다면 어, 충분히 착용감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계를 리뷰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어, 이 시계의 가격이 어, 인터넷 기준으로 한 9만원대 후반입니다 네, 9만원대 후반이요 10만원이 안돼요 이런 그... 플리커 타입 2 디자인의 그 항공시계가 그 찾아오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특히 이제 쿼츠 쪽에서요 그 제가 일본의 그 3대 회사라고 분류우는 그 카시오 세이코 시티즌을 계속 이렇게 많이 검색해 봤지만 어... 시티즌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쿼츠 쪽에서는 저번에 리뷰했던 세이코 SNK 시계는 이건 기계식인데 그건 기계식인데 이건 커치라서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단점을 좀 얘기를 할게요 어...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어쨌든 손목이 작은 분들한테는 조금 반간으로 어, 보일 수 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죽줄이잖아요 가죽줄이라서 이런 구멍으로 어, 시계를 이렇게 끼워넣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의 어떤 줄은 어쨌든 메탈 브레이슬릿 보다 끼고 풀때 약간은 조금 거추장스러워요 그냥 메탈 줄은 한번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탱 하고 이렇게 풀러지지만 가죽줄은 구멍에다가 얘를 넣고 빼고 다시 빼고 그런 게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계 차고 끓을 때 약간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이제 야광이 어 야광은 사실 다이버 시계 만큼 밝지는 않아요 인덱스에도 야광이 없고 근데 그건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어 다이버 시계 야광에 한번 경험해 본 분들은 웬만한 시계 야광 같다가는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뭐그 점을 빼놓고 크게 단점은 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가격이 10만원이 안되잖아요. 9만원대 후반인데 그 점으로 모든 어떤 단점을 상쇄시키고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그 파일럿 디자인 시계를 리뷰할 계획인데요. 어, 앞으로 한 서너개 이상 더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 어, 오셔서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처음 오신분은 어, 구독자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다양하고 즐거운 시기에 생활하기, 생활하시길 바라며, 이번 리뷰 마치겠습니다.